인센어티의 외형적 특징은 피아 구롬으로 구성된 인간형 개체로 보이는 개체마다 외형이 다를 수 있습니다. 고른변의 현상이 자주 일어나는 인센어티는 부자연스러운 팔다리는 기본으로 뼈만 앙상한 날개, 비형적인 감각기관, 변형된 살덩어리들이 붙어 있어 기괴함을 자아냅니다. 그렇게 광계의 병을 겪은 방자들의 겉모습을 자세히 보면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훼손된 옷과 개인 소지품들을 발견하는 일들이 종종 생기기도 합니다. 인세너티의 유전적 구조는 이상한 이만치 엔티티, 짐세너티와 닮아있는데, 이는 둘다 백룸을 헤매던 방랑자들이 변한 모습으로 짐작되며, 정확히 자아가 있는지 확인되지 않았지만, 으르렁거리는 소리 외에도 외국된 언어를 구사한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영장로에 속하는 인간이라는 종이 엔티티, 인세너티로 변하는 과정은 총 4단계로 구분되는데, 첫 번째, 인간이 광기로 미쳐서 정신분열이나 다른 정신적 장애가 생기는 단계. 다행히도 이 단계에선 아몬드 워터를 사용해 치료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 정신뿐만 아니라 몸이 붉어지기 시작하며 발려움과 통증이 생기는 단계. 이 단계에서도 아몬드 워터를 사용한 치료가 가능하나 피부에 영무적인 흉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피부와 근육을 이루는 조직이 서서히 붕괴해가는 시점으로 몸에는 염증과 구멍이 생기는 단계. 이 단계에서 아몬드워터를 사용하면 보통은 죽음을 맞이하지만 신체적 기형이 왔음에도 제정신으로 돌아온 사례가 몇 차례 보고되었습니다. 네번째, 이빨이 없고 활짝 웃는 모습을 가진 이제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완전한 감기의 단계 그리고 알수 없는 어떠한 조건이 갖춰지면 집스너티로 변할 수 있다는 보고가 있었지만 이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정확한 과정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스너티로 변화가 끝나게 되면 그들은 매우 위험하고 적대적으로 바뀌는데 보고에 따르면 야간투시경, 방탄복 헬멧, 안면보호대 진압방패 등과 같이 도구를 착용한 인세너티들이 목격되었고 드물게 소형화기들로 무장한 인세너티들이 있다고 확인되었습니다. 그들의 행동반경은 천차만별인데 개인으로 행동하거나 그룹을 지어 행동할 수 있고 방응자들을 적극적으로 사냥하는 인세너티가 있는 반면 자신의 지역만을 지키는 이세너티도 존재합니다. 또한 레벨 레에 존재하는 다른 개체들은 이세너티를 공격하지 않는 경향을 보이기에 이따금씩 다른 개체들과 행동하는 이세너티들을볼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갱룸에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아몬드워터를 마셔야 합니다. 그럼 전 여기까지